엘로와로와로와성현엘로와성현엘로와너 거기 있는거 다 알아 내가 이미 야 마크 그... 야 안녕 반갑다 성현아 그래 여기 깝쳤어 깝치는 안되지 성현아 우리 쏠자 어디있을까? 우리 쏠자 어디있을까? 어디 아 얘들아 좀 죽어줘라 나 지금 바쁘거든? 난너 너 죽고? 야 루시 도와봐 나 지금 바빠 지금 내가 바빠 미안하지만 내가 좀 이따 상대해줄게 얘들아 그래 너 죽고 내 진짜 못한다 그래 얼마나 못한지 보여줄게 내가 내가 매일 얼마나 못하는지 나한테 두 눈으로 보여줄게. <목소리> I'm o t r e h s o t e h s so r e h s o e d o t h o d o m e d o e d o t m e d o m e d f e s e d o i t e o i m r of i d o t m e m e f t o i e o e d i e i s m f h i I'm s t s o i